주황색 버전은 대체 뭘까요? 아직까지는 안봤왔습니다 오! 오!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록스입니다 자 오늘 반반의 유치원 챕터 3 공식 트레일러가 나온 후또 다른 신규 보스들이 마구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 버기어기님 영상부터 먼저 보러 가시죠 렛츠 기릿 자 미스 루나를 만나러 왔죠 자 미스루나한테 공을 던집니다 다시 되돌아오죠 드론까지 던지지만 아시금 돌아오는 모습입니다 미스루나가 상당히 적대적이죠 오 이제 모습이 나옵니다 와부드럽고 기이하게 서있죠 자 미스루나의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벽돌들을 기억해서 떨어지지 않는 부분만 가야합니다 막바지에 자 주인공이 점프를 하늘서 떨어지죠 자 여기서 봐도 우리들의 영웅 스킬즈가 도와줍니다 hey, 야 I'm 뭐야 미친거 아니야? 아니 몇번을 도와준거야스킬즈가 진짜 캡틴 아메리카 같습니다 스킬즈가 코가 길어서 걸어다닐 때 코가 꼬리처럼 쓸려나가는 곳이 너무 귀여운데 웃긴데? 자잘 도망가고 있습니다 저번처럼 또 잡히면 안되죠 야 근데 미스루나가 엄청 빨라 야 이게 공식에서 미스루나 같은 캐릭터가 아예 안나오상을인데아 나왔으면 재밌었을텐데 날아다니는 친구가 아직 없어요 근데 날아다니면 너무 사귈적 아니에자 블록들을 계속해서 떨어뜨리고 오늘 미스루나 자, 자, 굉장히 빠른 속도입니다. 아, 근데, 저거 사막이네. 아, 숲이 날카롭네. 오, 그럼까지 던져버리는 미스구나. 아, 맞네. 저 사막이 맞네요. 여왕 재미가 아니었네. 오. 주황색 버전은 대체 뭘까요? 아직까지는안 나왔습니다. 오, 오! 저또 하나에 맞아서 음, 음, 음, 피클스 넘어졌습니다. 와. 진짜 멋있다. 그냥 가래. 어, 농구공? 농구공은 뭐거요데 와... 아, 어, 아, 아, 미쳤다야 미쳤다. 얘네 둘이 뭐 환상의 커플 아니야? 와, 다상의듀다 야, 실력이 이만치않습니다 너무 잘다미다 둘이. 자 드론으로 저진들을 갖고 날라야 합니다 5명인것 같은데 자 이거를 하나 싣고 자 저것도 싣으면 이제 다 옮기는건가요? 야 근데 방금 너무 큰콤비만미스루나 <웃음> <콧기만. 웃음> 자기 이쁜얼굴 이러면서 도망가는데 진짜 하나도 안 이쁩니다 자 렛츠고 하면서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고 올라가죠 설마 이 엘리베이터도 무너질 거 아니야? 항상 엘리베이터가 무너졌어. 어디 갈 때마다. 아, 이제 정상적으로 올라가네요. 오, 저 뭐야? 야, 방금. 방금 미스루나 옆으로 쑥 들어왔죠. 봤지, 봤지. 자, 여기에서 완전 소리 없이. 그 봐봐. 우와, 이 게임은 항상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방해꾼이 등장해서 엘리베이터를 추락시킵니다 야 다음편이 기대되네요 자 다음 영상 보러 가겠습니다 자 두번째 영상은 세이플레이타 님의 영상인데요 그 반반을 잡아먹은 사이클롭스를 피해 돌아다니는 상황입니다 지금 한번은 잡혔죠 다시 재시도 해야하는 상황이죠 이 버튼을 꾹 누르면 재시도가 됩니다 자, 이런 책들을 모아서 저 모양에 맞게 책상 위에 올려놔야 완성이 되는 미션이죠 오 이렇게 책장이 올라갔는데아 그래 2층으로 갈수 있다고 합니다 오, 저기 사이클롭스 지나가네 요 야, 저 그냥 반반 그냥 잡아먹었어 반반도 만만치 않은데 일단은 반반이 죽지 않은 것 같아요 인질로 잡고 있는 상황인 것 같죠 자 책을 신부롭게 찾고 있는데 사이클록스 눈에 띄면 안됩니다 저렇게 룰을 깨지 말래 우와 근데 진짜 무섭겠다 자, 오리돌이 잘 피해서 책을 찾는 주인공입니다 자 동그라미 하자고. 아 이렇게 계단처럼 책장이 올라오는 형식인가 보네요 자. 오. 저, 저, 저, 저. 반반 아 반반이 2층에 있다고 말을 해주네요 야 책장이 있고 아 모든 지금 팬메이드 영상들은 반반이 아군인 척 나와요 그런데 이제 공식 트레일러에 서 나왔을 때는 아 이성을 잃은 반반인건지 아니면 반반의 본성인건지 본모습인건지 아직 확실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길 풀어달래요 죽지 않았죠 반반은 아 근데 너무 궁금하다 3에서 반반이 어떻게 나오는지 자 하드키를 열면 작동이 되는 것 같아요 무슨 이 건물들은 모두 뭐 유치원이라면서 철창이 있고 카드키가 왜 이렇게 많아? 근데 <목소리> 그딱 봐도 이게 반반의 유치원이라는 곳이 유치원이 아니에요. 어떤 비밀이 있을지 3에 나올 것 같아요. 아이들을 보고 싶냐고 물어보죠 당연히 보고 싶겠지. 카드로 온 거니까. 아, 카드키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 열렸다. 오너진히 고마워 오어떻게 쫓아온다 오 궁지에 몰리면 서 영상은 끝이 납니다 와 다음 이야기 너무 궁금하네요 자 세번째 영상은 빌라필라님의 영상입니다 캡틴 피들스는 말합니다 나의 형제가 스쿨팬스를 사랑한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이상하다? 라고 하네요 그뭔 뜻인지 한번 게임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오 뭐야 진짜네? 연필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닥터 스트레인지의 연필인가요? <웃음> 야 이거 뭐 코코아트 해리포터에 놀러온 기분이네요 아, 파리키를 작전시키려 오! 야 연필이 오오 뭐야 에이 뭐야? 오! 캡틴 피델스가 거대한 캡틴 피델스가 부서진 벽 너머로 저희를 지켜보고 있죠 어 드론으로? 어! 텐으로 뭘쓸수 있나봐 스마일 웃고 있는 모습을 들이죠 졸린 모습을 그렸고 하는 모습을 들니다 오! 야 뭐야 우와 그냥 벽을 부셔버리는 캐릭터 데스자 문을 열고 뭐 내려가야 합니다 어, 야이들 죽어있는거야? 아니면 자고있는거야? 요 이번 표좀 신기합니다. 재밌는데요? 미션. 무언가를 찾는 것 같은데. 아, 이런 시첩들을 찾는 건가요? 오, 뭐야, 뭐야, 뭐야. 아, 시첩들을 맞게 찾으면 끝나는 건가 봅니다. 오케이. 다 찾았죠? 오, 이거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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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야 근데 퀄리티 왜 이렇게 좋아요? 우와! 야 점프 스퀘어가 굉장히 부드럽게 잘 이어졌습니다. 야 너무 재밌는데? 다음 영상이 기대가 되네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와 다음 이야기가 너무 기다려지는 영상들이네요. 앞으로 더 재미있는 영상 갖고 올테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